에녹 1서 제 65장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다 그 당시 노아는 땅이 구부러져 있고 그 멸망이 가까이 있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발을 들어 땅의 끝들까지 갔고 그의 조부 에녹을 괴로운 목소리로 세번 불렀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하였다 땅이 녹초가 되고 요동하는데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땅에 큰 떨림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얼굴을 바닥으로 향해 엎드렸다. 나의 조부 에녹이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그토록 고통스럽고 애통해하며 부르짖었느냐. 주님의 존전에서 땅에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 끝이 임박했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의 모든 비밀들과 사탄들의 모든 폭거들, 비밀의 모든 힘들,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힘들과 유혹의 힘들, 그리고 온 땅의 주물로 된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의 힘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땅의 먼지에서 은이 생기게 되는지, 어떻게 연금속이 땅에서 발생하는지 알았다. 납과 아연은 은과 연금속처럼 땅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생산하는 셈이 있다. 그세만에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천사는 탁월하다. 그 이후 나의 조부 에녹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하였다. 가거라 나는 영들의 주님께 이러한 땅의 흔들림에 대하여 여쭈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다녔던 달들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헤아려지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그 달들을 통해 땅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에 대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아들아 너는 예외이다. 영들의 주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고 비밀들에 대한 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거룩한 자들 사이에서 너의 이름을 강력하게 하셨고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며 왕들과 큰 명예를 위해 의로운 가운데 너의 씨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로부터 의롭고 거룩한 자의 셈이 무한히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제66장 평벌의 천사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땅 아래에 있는 물의 모든 힘들을 열기 위해 올 준비가 된 형벌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될수 있다 그리고 영들의 주님은 나아간 천사들에게 그들의 손을 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 이 천사들은 물들의 힘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에녹의 앞에서 떠났다 제 67장 영원히 타오르는 심판의 불 그리고 그 무렵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노하여 보라, 비난이 없는 목, 사랑의 목과 정직한 몫인 내 몫이 나에게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나무로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하러 갔을 때 나는 나의 손을 들 것이고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씨가 나올 것이고 땅의 빈 곳이 남아있지 않도록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앞에 있는 너의 씨를 영원히 강하게 할 것이고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온땅 위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축복받을 것이고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조부 에녹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서쪽에 있는 황금과 은과 철과 연금속과 아연의 산에서 그 불타는 계곡에서 불이를 보였던 천사들을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골짜기를 보았는데 커다란 흔들림이 있었고 물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그 타오르고 흐르는 금속과 그들을 흔드는 흔들림으로 그곳에서 유황냄새가 나고 그 물들과 결합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천사들의 계곡이 땅 속에서 불에 탔다 그리고 그 땅의 골짜기를 통해서 불의 강들이 온다 그곳들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천사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리고 그 물들은 왕들과 권력자들과 귀인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몸과 혼의 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의 심판은 그들의 영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형벌을 받고 그들이 영들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날마다 심판을 본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들이 탈수록 그들의 영은 영원토록 변화할 것이다 그 누구도 영들의 주님 앞에서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믿고 영들의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 물들 자체도 그때에는 변화를 겪는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정죄를 받으면 그 물의 샘은 열이 바뀌고 천사들이 올라갈 때이 물의 샘들은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미가엘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다 그 천사들이 정죄받는 이 심판은 왕들과 권세자들과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 대한 증거이다 이 심판의 물들은 천사들의 치유이고 그들의 육체들에게는 죽음이지만 그들은 물들이 변하는 것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되어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제 68장 비밀의 책과 비유의 책. 그리고 그후 나의 조부 에녹은 모든 비밀들의 징조들이 있는 책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비유들을 나를 위해서 비유들의 책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편집했다. 그리고 그날에 거룩한 미가엘은 루파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영의 힘은 나를 강요하고 환하게 한다. 그리고 비밀들의 심판인 천사들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으로 인해 누가 그들이 놓아버리기 전에 집행되고 그 남아있는 심판의 엄중함을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미가엘이 다시 루파엘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이런 사실을 듣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며 이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들이 미혹한 사람들로 인해 심판이 그들에게 명백하게 내려졌다 그리고 그가 영들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미가엘은 루파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그들 편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마치 신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영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추어졌던 심판이 그들 위에 내려졌을 때 영원까지 임한다 그러므로 천사도 사람도 그의 몫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만이 그들의 심판을 영원까지 받을 것이다 제 69장 에녹의세 번째 비유 그리고 이 심판이 있은 후 그들에게 두렵게 하고 그들을 화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라, 천사들의 이름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의 이름들이다. 그들 중 첫째는 세마사. 둘째는 아레스티키파 셋째는 아르멘 넷째는 카카바엘 다섯째는 투렐, 여섯째는 룸잘 일곱째는 다넬 여덟째는 누카엘 아홉째는 바라켈 열째는 아사셀 열한째는 알메르스 열두째는 바탈잘 열셋째는 바사사엘 열넷째는 아나넬 열다섯째는 툴잘 16째는 시마피시엘, 17째는 제타렐, 18째는 투마엘, 19째는 타렐, 20째는 루마엘, 21째는 이제제엘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들이며 100명을 다스리는 자들과 50명을 다스리는 자들과 10명을 다스리는 자들의 이름들이다. 첫째 이름은 제쿤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의 모든 자녀들을 타락시킨 자이다.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내려와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그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둘째는 아스베엘이라 부른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의 자녀들에게 사악한 방법을 가르쳤고 사람의 딸들과 함께 그들의 몸을 타락시키도록 미혹했다. 그리고 셋째는 가드레엘이라 부른다. 그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온갖 치명적인 타격들을 알려준 자이며 그는 또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의 자녀들에게 죽이는 도구들과 쇠사슬 갑옷과 전투용 검과 사람의 아들들을 죽이는 모든 기구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부터 도구들이 이때부터 영원토록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넷째는 페네무라고 부른다. 그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쓴 것과 달콤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그들의 지혜의 모든 비밀들을 가르쳤다. 그는 사람에게 종이에 잉크로 쓰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죄를 지었다. 인간은 펜과 잉크로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천사들과 같이 정의롭고 순결하게 남아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했고 이러한 힘을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다섯째의 이름은 카스데자이다 그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영들과 귀신들의 모든 악한 구타들 태안의 구타들 그것의 타락과 혼의 구타들 뱀의 물어 뜯기들 그리고 한낮에 일어나는 구타들을 가르쳐 주었고 뱀의 아들의 이름은 타바시다 그리고 이것은 케스베엘의 숫자이다 그는 그가 영광의 높은 곳에 거할 때 거룩한 자들의 맹세의 머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베카이다 이 자는 거룩한 미가엘에게 말했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이름을 볼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들이 이 이름을 맹세할 때 얘기할 수 있고 인간의 자녀들에게 모든 비밀을 보여준 자들이 그 이름과 맹세 앞에 떨수 있게 요청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맹세의 힘이며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그는 이 맹세인 아카엘을 거룩한 미가엘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맹세의 비밀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맹세에 의해 강력해졌고 하늘은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영원히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땅은 물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위한 아름다운 물들은 산들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태초부터 영원토록 흐른다. 그리고 그 맹세에 의하여 바다는 창조되었고 그의 기초는 분노할 때를 대비하여 모래를 두었다. 그리고 그것은 감히 세상의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모래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맹세에 의하여 시면들은 더 강화되고 서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맹세에 의하여 해와 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위치에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그 운행을 완료한다. 그리고 그 맹세에 의하여 별들은 그들의 운행을 완료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이름들을 부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에게 응답한다. 그리고 또한 물의 영들과 바람의 영들 그리고 모든 산들 바람들의 영들과 그들의 길들은 그 영들의 모든 연합에 따른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우레소리와 번개의 빛이 창고에 보존되어 있고 우박과 서리와 안개와 비와 이슬이 창고에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영들의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모든 능력으로 그분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들의 양식은 늘 감사로 가득하고 그들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로 감사와 찬양과 존기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 맹세는 매우 강력해서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보존된다. 그리고 그들의 길들은 보존되고 그 길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자의 이름이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은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린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심판의 모든 것이 인자인 그분께 주어졌고 그분은 죄인들과 땅을 타락시킨 자들을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켜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사슬들에 묶여 멸망하는 집합소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일들은 땅 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각부터 멸망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인자가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그분 앞에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자의 말씀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강할 것이다. 이것이 에녹의 세 번째 비유이다. 제 70장 에녹이 영들의 주님에게로 올라가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이름이 그의 생애 동안 땅에 사는 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 인자 영들의 주님에게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영의 마차들로 들어 올려졌으며 그 이름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그들의 가운데로 끌리지 않았고 그는 나를 두 바람들 사이 북쪽과 서쪽 사이에 두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나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과 의인들을 위한 장소를 끈으로 측량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태초부터 이곳에 사는 첫 아버지들과 의인들을 보았다 제71장 에녹을 부르심 그리고 그 이후 내 영은 숨겨졌고 하늘들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나는 천사들의 아들들이 불길을 밟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옷들은 흰색이었고 그들의 의복들도 흰색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들의 빛은 마치 수정과도 같았다 그리고 나는 두 개의 불의 강을 보았고 그 화염의 빛은 히아신스 같았다. 그리고 나는 영들의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천사들의 우두머리들 중한 천사인 미가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나를 온갖 자비의 비밀들과 공의의 비밀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하늘의 끝들의 모든 비밀들과 별들과 광명체들의 모든 창고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자들의 면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영은 에녹을 하늘들의 하늘로 옮겼다 그리고 나는 빛의 한가운데서 수정돌로 세워진 무엇인가가 있고 이 돌들 사이에 살아있는 불의 혀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영은 불이 어떻게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이 집과 살아있는 불의 강들이 사면들에서 넘쳐 흐르고 그 불은 이 집을 둘러쌌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세라핌과 캐루빔과 오빠님이 있었다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천의 천배와 만의 몇만 배인 천사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미가엘과 루파엘과 가브리엘과 파누엘과 하늘들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 나간다. 그리고 미가엘과 가브리엘, 루파엘과 파누엘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는 그의 머리가 양털처럼 희고 깨끗했으며 그분의 의복들은 형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납작 엎드렸고 나의 몸 전체가 녹았고 나의 영은 변화되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의 영으로 큰 목소리로 외쳤고 축복하였고 영광을 올리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의 입에서 나온 이 축복들은 그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앞에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파엘과 파누엘과 수천의 그리고 천의 몇만배나 되는 셀수 없는 천사들과 함께 오셨다. 그리고 그 천사는 나에게 와서 인사하며 그의 목소리로 말하였다. 당신은 정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다. 공의는 당신의 머리 위에 거하고 옛적부터 계신 이의 공의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는 앞으로 올 세상의 이름으로 당신을 평화라고 부르신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평화가 계속되어 당신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분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공의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거하는 처소는 당신과 함께 있고 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안에서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와 함께 장수할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그분의 의로운 길을 의인들에게 줄 것이다